오우 쉣 여기 따 따단 8천의 불안이지 빰빠밤 아 그만 힐좀 하라고 아지독하대 진짜로 아 미쳤나봐 아야이 새끼야 아 또. 쟤 대는 데, 쟤를 위해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아, 이거 내고 어떻게 왔어 그래도 돼 저게 위니지 오, 무친 이상한 거 하나 나왔는데? 오, 쉐이! 무친 빠르게 하지쭉 어이, 기분 나빠서 안 되는데? 아이씨 이 녀석 봐라 한번 있어봐 아 몰라 명치 쳐야 돼. 아닌가? 아 이거 해봐. 가자. 아 아쉽네. 야 이거 개오바야. <웃음> 십사기 카드 아니야 이거? 교단 수련사. <웃음> 요거 사는 카운터 치는 카드가 있다? 와, 다 이긴건데 와, 평등쓰고쿠트에가면쓰고나그라서질주하고 하면 끝나는건 느낌 하고 이걸 레가비수고쿠트레가비수가지고미치고 이거? 아확인해고쿠고 맞아있냐 근데? 맞아있아있지 난다잉 <웃음> 아아 끔찍해 아, 진지게 알았어 이 녀석 오호 이 녀석 봐라 이거 오바워 오호 이 녀석 내 뒤에서 환기가 딱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환기 들어와도 안 되냐 어어 진짜 들어왔어 가만있어봐 서바 일단 오! 이건 써야 돼요. 무조건 쓰고요. 야, 이건 이거, 이거 써야 될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써야 될것 같아.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여기서 일단 스톱, 여기서 일단 스톱 돼. 그러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. 오! 아, 돼안 돼? 아, 환장하겠네. 자, 탈진 이데미지지 오! 아, 이거란 말이야. 하스톤 하스 스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이렇게 해야 된다. 얼마나 재밌어? 뚜눈마? 그 뚜눈마라고. <웃음> 와, 잠깐만요. 우리 등교전날에서 장조 술사 나오고, 장조 술사에서 티켓투스 나온다고. 와, 자, 티켓투스 타락하고, 다음번 티켓투스 하자. 자, 와 밥편 하나만 떼웠어 다섯 개 있었어 아 완하겠다 후후! 멋있는 겜미였네 일단 이거 잡자 아니! 잠시만요 오오! <놀비자스> 아노비자스 <놀비자> 어! 왜 되네? 이게 왜 돼? 신기하네